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줄을 찬양하며 라는 곡으로 레슨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곡은 네, f 장조입니다 f 장조의 1도 화음인 F 4도 화음인 Bb 5도 화음인 C 그리고 2도 화음 Gm 3도 화음 Am 4도 화음 Dm 네, f 장조는 음, 5도권에서 C에서 한번 내려간 네, F인데 어, 아, 겹치는 화음이 꽤 많아요. F 겹치죠. G 대신 G 마이너가 다르게 나오고요. A 마이너 겹치죠. C 겹치죠. D 마이너 겹치죠. B 플래시라는 새로운 코드, 사도 화음이 새로 나왔습니다. 자, 한번 노래를 볼게요. 먼저 네 마디. F 다음에 그 다음은 6도 화음은 D 마이너. 그리고 Gm 2도 화음이죠 그리고 5도 화음 반정지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진행이에요 1도 다음에 담바밤. 6도 나오고 요 2도 나왔다가 5도 나오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곡은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Am 3도 화음이 나옵니다 6도 화음이 나오고요 2도 화음 나왔다가 5도 화음 나왔요 네, 두 번째 단에 보시면 첫 번째 바디 즉오마디가 음 A마이너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3도 화음으로 나온다라는 게 네. 그리고 마지막에 8마디째 갔다가 그 다음에 1도로 마무리해요 다시 노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1도 2번 4도 1도 5도 그리고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 반복을 다시 했을 때 2번 도돌이표로 갔을 때는 어 끝내는 느낌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위종주 같은 느낌이 있어요 두 번째 단에서 보시면 <놀람> 이번은 가는 데요이번은 오, 가, 가, 가, 신안 끝나고 이 끝나려는 느낌에서 다시 도약해서 다른 데로 가는 그런 느낌 이다가 D코드가 한번 나와요 여기에서의 D코드는 어, F장조의 2도 화음인 G마이너 2도 화음에 5도 화음을 빌려왔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되게 어려운 노래는 아니고 음... 조성이 바뀌었다 시장쪼만 주로다루다가 f 를을 한번 해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쉬운 곡을 택했습니다. 노래는 어렵지 않아요. 주를 찬양하며 이런 4비트 반주도 괜찮고요. 주를 찬양하며 나 이런 아르페지오 반주에도 아주 어울립니다. 좀 별로네요.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거 가신 주의 이름 거 가신 주 여기서 좀 약간의 팁을 드린다면 4마디나 음, 네 4마디, 8마디 이런 데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C 나왔을 때 가는 말 이렇게 하는 건좀별해네에말 차라리 베이스 하나 내려가는 게 낫네요 아, 마지막에서 대신 주님께 이 코드 쓰는 게 낫겠네요. B 플랫에 베이스 C 대신 주님께 그다음에 대신 주님 아 주의 이름 이 번으로 넘어갈 때는 이 코드를 쓰면 안 돼요. 주의 이름 베이스만 내려가는 게 낫습니다. 거. 주의를 여기는 괜찮네요. 디코드가 나왔을 때 계속 D 코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라라 선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 시였다가 다시 D 이러는 것도 괜찮아요. 오, 주의 이름 높이 여기서도 올리 선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선율를맞는을쳐 주는 것도 괜찮은 진행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페이렛으로4도화음 아, 갖다가 1도화음 가는 종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4도화음은 베이스를 근, 어, F 즉 1도화음의 이름을 쳐 줘도 되겠습니다. 네. F장조의 간단한 노래의 줄을 찬양하며를 이번 시간에 보았고요. 다음 레슨 때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